몇분 남았지, 지금? 꺼실려. 1등은 파는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정답 정답 또할거 없나? 정아 와. 먹고 싶다. 오, 야 진짜 이거 좀 먹고싶다 이거 오와야 오징어로 진짜 잘 만들었다 <웃음>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있었어? 오징어가? 손질했어. 형이 다 손질했어. 응. 멋있다. 아예 딥프라이어아 끝. 맛을 내가 못 봤어. 너무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죽고 아 진짜 힘들다. 갑자기 딸기 얹는 게 내가 너무 웃기다 생각 다 완성했어? 어다 했죠 다 했죠 지금 맞아, 햄버거 인거 알고 있죠 플레이팅 중이었는데 네. 예. 아왜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근 좋은데? 어. 아니 소스 뭐야? 소스 어? 야, 소스 맛있는데? 불안만들어와 새우 깐거봐 <웃음> 새우 진짜, 진짜 힘들 새우가 진짜 야, 힘들었다 야, 이건 진짜 놀랐 놨어 칠리소스와 마요네즈와 딸기찜을섞고 무슨 맛이 날까? 고생하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 제가 조금씩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되는 이런 심사일 것 같습니다. 네, 심사 기준은 제가 처음 시작부터 말한 것처럼 플레이팅, 조화하고 자기 멤버 각자마다 주어진 재료를 어떻게 살리는지 네, 그런 걸 중점으로 볼것 같습니다. 맛은 없어도 되나요? 맛은 있어야 돼요. 네, 맛은 기본. 역시. 네. 일단은 제 햄버거 어 이름은 이제 새우 찍먹 버거예요. 찍먹 버거로 햄버거를 먹을 때 저는 어 항상 이제 어디 부분은 소스가 제대로 발려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좀 부족할 때도 있고 음. 그래서 소스를 좀 따로 빼서 또 이제 제만의 시그니처 소스를 만들어서 썰면서 또 이제 찍어 먹고 싶을 때는 또 찍어 먹고. 하는 그런 느낌의 새우 찍먹버거로 내온의 조슈아 심사위원님의 입맛을 사로잡아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버거 이름은 BBQ 볶음버거입니다 아, 예. 바베큐 소스에 고기를 볶아서 패티를 만들었고요 양파볶음과 또 남은 고기볶음을 같이 해서 자칫 이 모든 재료가 한 버거에 다 들어가면 버거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쵸, 그쵸. 입을 벌려서 먹기가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좀 곁들여서 같이 먹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에 넣지 않고 밖에 빼서 세팅 한번 해봤습니다 음. 네. 제가 준비한 메뉴의 이름은 딩동댕 세트인데요. 되게 생긴 것도 단순하고 뭔가 딩동댕. <웃음> 어, 뭔가 딩동댕. 네. 패티는 이제 닭고기, 양파, 그리고 윗방, 아랫방 다 이제 그 조슈아표 소스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대놓고 도움을 받고 만든 소스입니다. 소스. 당연히 네. 맞죠. <웃음> 슈아 형이 맛있게 먹어 줄게. 제 버거의 이름은 요 어처구니 버거입니다 어처구니 버거? 네. 만드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 하지만 맛도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맛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오. 빵이 네. 너무 위아래로 있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빵을 한 장에 빼므로써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을 그리고 도 햄버거를 먹으면 항상 흘리고 소스가 흘러나오고 그런 것들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사이즈는 작게 한 입에 먹을 수 있도록 조금 만들어봤습니다 어처구니 버거입니다 우지. 오, 버거부터 먹어 보겠습니다. 식해습니다 My favorite beef. beef. Oh my god. <웃음> 오, 아, 맛있겠다. 아, 이거는 맛 없을 수가 없어. 근데 <웃음> 네. <웃음> 아, 충격 너무 맛있습니다. 음, 많이 썰어 봤어 오, 오, 오 하게한입 메인이야. 밥있게 어. 먹는 느낌. 맛 먹는 거지. 맛있게 먹지 맛있게 먹는 거지. 맛있게 거는거거는 거지. 맛는 거지. 맛는있는있죠거있죠게 먹는 지 맛있게 먹 <웃음> <웃음> <웃음> 네, 다음엔 버니 버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이거 는거 같은데? 색깔은? 음. 색깔 괜찮은데? 이거? 수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렇게 되면 제거이 배가 불러서 이뭐 드시겠습니까? 이건 맛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넣은 거예요. 맛있잖아. 오, 디어 마지막 바게트 빵으로 햄버거를 만드셨습니다. Worst squid. Squid. 어, 근데 튀김 색깔이 예술입니다. 어, 배울죠? 오징어도 가볍게 잘렸고요. 질기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꼭미소가 어? 오. 오, 부지하게 과감하게과감하게 어? 오. 오, 먹으면 먹을수록? <웃음> 웃습니다, 오늘. 웃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 오늘 씨밥 누가 안 먹었냐? <웃음> 각자 자리로 돌아가 볼까요? 어 떨려. 어 떨려. 지금 마음속으로 순위를 정하고 있나요? 네,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 <웃음> 시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웃음> 네, 이제 순위 발표를 할 건데요. 와, 나, 떨린다. 와, 이게 진짜 엄청 떨린다. 60초 후에 공개 됩니다. <웃음> <웃음> 와, 이거 계속 확인해. 아, 쉽지 않다. 우 실패는 성공해, 어머니. <웃음> 난리 난리네, 우리. 난리 났다, 난리. 진짜 햄버거야. <웃음> 어, 민규꺼 맛있었다. 되게 맛있어. 진짜. 음! 아, 진짜 힘들다. 3등부터 가겠습니다. 야 아, 둘이 와, 드시와. 3등은 <웃음> 3등은 버논이 <웃음> 굉장히 맛있었어요 굉장히 오, 맛있었는데 그 빵이랑 거기 안에 있는 재료에 비해 패티가 너무 얇지 않았나 m 기가 n s a 까봐 o n Samson. Samson. Samson. Samson. Samson. 등 우주입니다. 오 <웃음> 제가 미국에서 많이 먹었던 그런 햄버거의 맛이랑 되게 비, 비슷해요. 굉장히 좋았는데 먹어본 맛이었으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2등 하지 않았나? 네. 굉장히 근데 굉장히 훌륭한 햄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꼴짜 1등이야? 음. 메뉴를 시식할때 유일하게 수영이 웃음을 지었던 메뉴 두 메뉴가 지금 1등과 4등을 아, 겨루고 있는 거거든요. 웃음을 지었던 <웃음> 네. 두 메뉴. 두그두 메뉴가 아, 지금 웃음을 지었던 두 메뉴. 1등과 4등을 겨루고 있는 건데. 일단은 저는 어떠한 결과든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 네. 오늘 이렇게 이런 뜻깊, 음, 이런 이 시간이 너무 의미 있었었습니다. 네 앞으로 앞으로 그러면... 영이랑더 음식을 함께 이렇게 먹으러 다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대망의 아. 1등. 발표로 하겠습니다. 하겠습, 하겠습니다. 일등은 일등은 1등은 바로 민규입니다. 오. 민규입니다. 오. 상상이 안 갔어요. 오징어를 어떻게 햄버거로 만들까 그런 게 상상이 안 갔는데 나의 상상력을 음. 이렇게 키워준 조화가 굉장히 좋았어요. 빵이랑 오이 그리고 쌀쌀한 고수를 거기 위에다 얹혀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음. 아. 너무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먹고 싶습니다. 가장 불리한 재료였을 수도 있는데 사등은 사 아, 4등 누구야? <웃음> 4등은 승관인데요. 아, 그 이유는 표정 그 봐. <웃음> 올리는 거야, 뭐야? <웃음> 맛이 없었어가 아니라 그원재료의 맛이 많이 안 나고 오. 뭔가 소스에 마늘하고 그런 게좀 많이 덥지 않았나 오. 싶어가지고 마늘, 당신이 넣어라 했잖아! 제가 마늘 조금 넣어주세요. 마늘 조금 음, 여다가 조금 넣 아니, 근데, 조금을 넣었어야 했는데, 아, 네, 무 많이 넣어가지고, 캡틴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여기는, 그거에는 정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심상현이버논이었으면 높은 점도 많았을 수도 있어요. 네, 또 마늘 많이 넣었요 마늘, 마늘 많이, 많이 하는데, 좀더드시고요 아 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야. 어, 뭐야? 우와, 뭐야? <웃음> 저거 뭐야? 이거 <웃음> 벗혀요. 어, 우리, k t 러 가자. <웃음> 네, 지금까지 이프베 버거왕 선발대회 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딸기는 무슨 일 딸기는 이제 조슈아 어, 씨를 향한 제 마음인데요 제가 또 특별히 플레이팅을 핫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딸기쯤은 왜 있는 거예요? 딸기쯤은 딸기쯤 찍어서, 찍어서, 딸기쯤은 찍어서, 딸기쯤은 찍어서 딸기쯤은 <웃음> 딸기쯤에, 딸기쯤에 찍어서 <웃음>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게 김치에 다가 김치, 고춧가루 찍어 먹는 건가요? 아니죠 토마토에 설탕을 찍어 먹듯 단맛을 좀 아, 토마토에 토마토 토마토에 폐쩍을 그... 찍어 그... 먹는 건가요? 아니 그거랑은 좀 다르죠 아그거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 토마토에 토마토는 아니